조리 야, 고 시작하자. 준비 하나 꼬리 먹고 시작하자. 야, 다시 그, 들어온다. 볼수 있다. 음. 다시 맞아. 돌아처 어, 네. 다시, 다시 들어와. 들어와. 방금만 들어와. 들어들어 괜찮아. 조리야, 조심 다시 대기. 한두 번씩 자르고 시작 하는 거야 준비. 상아. 여기 하나 지금 살짝 그렇지 7번쪽 나이스 나 다시 5초 사삼둘 하나 지금 빠져 다시 빠져 차롱 땡겨주고 나잘 살았다 여기 씨발 네 이거 보내, 보내고 가자 이거 애들 계속 반전 네. 보니까 응. 우리 그게 네. 좀 쌓이니까 이러면 우리 콩 아까 있던데 누구 있었지? 콩 있었는데 아까? 어디? 어. 메탈이래요, 메탈. 메텔. 아, 메텔 오케이, 확인. 메탈. 처리님도 있나? 아니. 메탈리? 확인. 1분? 아이 들어온다. 다가 이스나와딩나 가볼게. 잠깐만. 뒤금 아직 안 들어갈 테니까 천천히 봐주시고. 1분 미만. 뒤에 못간거 봐주셔야죠, 여러분들. 이거 어쩔래 반대로 넘어갈래, 아니면 여기서 치고 빠질래? 치고 빠지게 할게요, 그냥. 여기서? 여기서? 네네. 네. 음. 그니까 여기서 발진까지 앞으로 살짝 갔다가 쭉 빠졌다가 음. 앞으로 네. 갔다가 좀 빠졌다가 이 그대로 그때 반대 좀야 손역띠 있다 손역띠 있다 손역띠 칭하나봐 손역뛰 바로 옆에 7번쪽 보이지 5번? 5번 아직 안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옆에 목좀 정리해줘 여기, 살짝 빠져봐요. 뭐라? 이거랑... 랑딜 들어가면 말해줘요. 딜 하는 중, 딜 존나 빠를까요, 얘네. 살짝 앞으로 당기자. 에, 네, 괜찮아. 살짝 앞으로 당기자. 메탈은점했나 5번 좀 가보자. 오케이. 자, 5번 좀 가봐, 5번 좀 가봐. 점사. 그렇지. 살짝 오른쪽 당겨봐요, 오른쪽. 오른쪽, 깎으면서, 오른쪽 깎으면서. 그렇지, 기대봐 자, 빠질 준비만 해. 자, 하트 한번 모아줄게. 준비 빡스에 3, 2, 아이씨, 잘 되네. 온거 봐봐, 온거 봐. 얘들 뛴다, 얘들 뛴다, 들다 얘들 어온다 얘들 들어온다. 에어틴다. 야, 들어온다, 야, 들어온다. 오, 맞아, 맞아. 처음 댕기고 떼하자 댕고라. 하트 쪽. 하트 쪽, 이거 어, 우리 먹고. 너무,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어,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어, 그래기혈 그래. 다시 빠지자, 그럼. 3개, 3개, 3개. 5번 신좀 먹어봐, 여러분들. 5번 킹. 먹어보자. 반전 안 되겠다 소리. 상대 뒤로는 안 할게. 어 미안 미안. 이거 잠깐만. 다 모이면 잠깐만. 메탈링 린 지금 반전 보자. 이 경우만 까자. 이 경우만 까자. 이경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충분 아니 별진까지만 있다. 별진까지만. 아잇 갑충 갑충. 게임 실로야 돼. 아직 아직 아직. 아 먹고. 아, 아함 오케이 갑충 깝고가어요 얘네 메인진 들어왔다 빠져. 얘네 메인진 들어왔어 빠져야 돼. 혼자도 왔는데. 5 번째 메인 맞아? <웃음> 이거 아갑충 쏟아 아, 잠깐만 다음 다음 때갑충 쏟아달라 됐어요 메탈레에이 오른쪽 바꿔봐요 여러분들 살짝 앞으로 와봐 너무 사긴다 도방 한 땡겨주기 하트 먹어보자 준비 3 2 1 하트 빨런거 봐어빠져 준비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살짝 빠져 빠져 빠져 이 뒤로 빠져 이 뒤로 이 뒤로 그렇지 쭉 계속 빠져 날짜를 한번 해봐 뒤로 뒤로 나이트를 한봐 아, 그렇지 남기기 어 반전 반전 지금 지금 X X으로 가면 보자 지금 지금 별징 지금 별이 우 모았다 네그래려이 한번 해이더한번더떼한번더떼한번더빠지자 빠지자 빠지자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있는 뭐 별징이 별징 있는 거 같은 거 왼쪽으로 가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이제 왼쪽으로 돌자. 다시. 살짝 아파면 앞에 먹어, 앞에 먹어. 그래, 7번 나이스. 7번도 먹고. 다시 빠질 준비. 대기. 앞에 계속 먹어. 그렇지. 자, 도망 한번 당기지. 그럼 하트. 준비. 다나 둘. 하나. 하트 못 먹어봐. 다시 빠져봐, 빠질 거 방어리 때. 적을 때좀 있다, 이제 네. 총등기로쭉 빠져. 번은3 들어온다 은 3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지금 준비 3 2 1 3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3심장하번은봐번은 3번은 3번은 에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3번어 3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3번3 2 1 핫토나부터 다시 받았데 약게, 약게 없어, 약게 없어. 약게. 지벨신 쪽으로. 뭐 알지, 뭐 알지. 자, 다시 오른쪽으로 라인.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뒤로 살짝 빠지면서. 뒤로 빠집니다, 빠집니다. 천을 땡겨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뒤로, 뒤로, 뒤로. 이거 주문 사람면 타고 와, 탄 타고 와. 일 맞추게. 다시 모이고. 살... 아나 허리띠가 차반로띠가 아니었어. 얘네 95명? 아 65? 이상했죠? 자 다시 뭐였지 <웃음> 이거 한 번만 더 크게 모이자 아, 예. 한번 크게 모이죠 음, 여 빨리 오산들. 아직 이상했어. 이거 한반 타작을 내놔야 되거든. 이제 많이 모였으면 해보자. 응. 음. 안전으로 조금만 먹고, 음. 안전치로 크게 한번 먹을까? 약간한두번 정도 먹고, 한번 가긴 해야 되 이거 케이 살짝 당겨보래. 어케이 확인. 음. 어, 한번 흔들어볼게. 하트. 하 아, 크지 않는다 지금 해봐, 가 우리 마들 이제 백눈 켜봐. 어, 맞아, 맞아, 다시 빠지고. 이 시야 날고 음. 있거든? 이 시야 오쪽으로 내려주지 않나? 그렇네. 자 어, 이제 오른쪽 바꿔보자 오른쪽 오른쪽 봐봐 칠번 봐봐 칠번 번. 지금 칠번 봐봐 양양양번정답칠번정답 무적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자 왼, 왼쪽 왼쪽 왼쪽 다시 왼쪽 왼쪽 봐봐 그렇지 왼쪽 바봐자온거 먹어 온거 먹어 너무 깊게 들어가지마 그렇지 8번쪽 그렇지 8번쪽 그렇지 8번 그렇지 다시 한번 켜지 네그러죠 한 번에? 한 아, 번에. 많이 들어갈까요 그냥? 안죽게에 반신 올려주세요 지금. 음. 한 음. 어떻게 할까 니가 한참. 니가 조금 먹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니고 응. 네. 고와서이 약해 보네 응. 음. 오게끔 하쭈? 총 땡기고. 이렇게 봐봐. 온거 먹어. 여러분들. 첨땡기다나나나나나나다나나나나나나가 응, 까 시키면 안 풀리노. 반전적으로? 리노로 반전적으로? 반전적으로? 반전적으 반전적으로? 얘네 바로반어가거로 반전적으로? 반전적으로? 반방별으 약간 전게 먹었어. 전적 먹고 우리 적으로로 반전적으로? 반전적으로? 반전으로 반전적으로? 반전적으로? 반전적으로? 반전적으로? 반전적으로? 반전적으로? 반 이거 갑충 메탈렘 지금 나올 수 있어? 갑충? 5분 지난 거 같은데. 나중에 준비해보자 그럼. 갑충 대. 메탈렘. 아, 지금 나와있어 밖에 나와있죠. 오케이. 관신 키면서 하는 거야, 님들. 왔지 하트 왔지? 응. 자전식을 어, 아, 봐 아. 오케이 반들로가 아, 그냥 반들로가 아, 꼼수 없나요? 괜찮, 괜찮. 반대 1번팀 날랑. 준비삼, 준비하라. 전부 하세다 전부 하다 하세타고 하세타고 하트가 찍고, 하트가 찍고, 하가 찍고. 이안지안씨 밀고 빠진다. 밀나 봐가. 씨안 밀어도 씨시 안 밀어도 돼. 매 아. 매대 고만나 그냥. 어, 그냥. 아, 이게 가 계속 막. 오 계속 오마. 당겨. 오만 그래. 계속 겨하도 계속 당겨. 좀 계속 이거 깔아. 깔고. 그래. 매좀놓그에서빠가 이게 빠지잖아. 살그양으로이 빠져가. 시리 이제 끝났다. 서 빠져. 안들어하 올려 줘. 아시나 시간. 야코 말해줘. 다퍼 4퍼, 다퍼야 다퍼야 길안 들어가고 있어. 길넣어다 그, 이제 퍼들어갔어퍼퍼 이퍼 때 가자 퍼 때.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간다. 엠브라 아까비. 아까비. 니다 애들 어디로 가니? 얘네 아직 이거 걔네... 네. 아직... 응. 안 돼. 우리가 삼어어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어 우리. 우리도 험데, 한국의... 험네. 험네. 응. <웃음> 한 우리도 한으면 돼. 아, 장업, 장업. 아, 미 네. 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먼거 이거 단이 소단이, 소단이 점수 해봐. 한번 뒤. 에 복가 받고, 에코워 하고. 가.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컵 못낸다 컵 못낸다 안돼안 돼, 안 되면 덮어 지금 어, 안 네. 되면 덮어 X까지 핫트 하... X하트까지 날아봐 쭉 날아봐 쭉 날아봐 지금 이어야돼 빨리 나 지금 들어가 있어 어 앞으로 쭉쭉 쭉 걸으면서 와봐 쭉 걸으면서 와봐 딱라이 붙어서 앞으로 고와자야 이거 도망 가만히 있어 지금 엑 X까지 쭉 넘어갈게 다시 한번더날트한번더타쭉 넘어와 쭉 넘어와 생각을더 뒤로 가죠, 더 뒤로 가 상대가 갑축 나왔다, 갑춤 갑춤 갑춤 갑춤 갑춤 갑춤 뒤로 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상대뒤까 넘어온다고 생각해. 좀 넘어가, 좀 하트 죽었어. 이제 까 넘어가, 우리 딜러 뒤에 못여있면안 아. 돼, x 까 넘어가죠, X까지 넘어가죠. X까지 넘어가죠. X까지 아, X까지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9번에 라인 어, 됐맞아번맞아안 그래. 기게, 가봐, 안 기게. 그렇지. 잡는다, 더 빼야 돼. 어, 누이로 우리, 누이로 해보자 해보자 할수 있어 지금 애들 반 갈랐거든 지금 8번에?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아직 못타 가고, 가고 가고 응. 얘네 고 온다 얘네 응? 아아아와안 빠지자 좀 빠지자 다시 두번 빠져 아, 안탈로 밑에 내려왔다 아직, 안 아직 어. 반전 안 돼, 아직 반전 안 돼. <웃음> 어, 어. 우리 하얀 안식처로 맞출게, 하얀 안식처. 네. 죽으면 하얀 안식처 <웃음> 타고 가, 그냥. 엣스 앞에 먹어봐. 아타 아직 모여있어, 반전. 에저또 없었는데? 아냐, 아야산 위에 있어. 어, 산. 한, 왼쪽 산위 올라가있어. 왼로 막는다. 우리 그럼 너네 밤에 우거니대로먹 h 빠지자, 빠지자 a t 얘네 살짝 빠 c h a panther book, as you 하트 v e to be in the u 어 탱커는 더 앞에 가죠 탱커는 더 앞라인 p up, u 하트 들어가 up, up, up, 대안 돈다. 하트 u 대 먹고가자 먹고가자 맛있게 먹었어 7번 가능? 5번, 7번 먹고가자 5번, 5번, 7번 먹고가자 아직 리셋 안됐거든? 이거 리셋하이게 먹자 가능? 이거, 이거 뭐냐? 스무씨 이거 계속 와도 돼? 여기 앞으로, 앞으로 계속 땡겨봐 하더라 어떡하지 애들 반전, 반전. 반전 볼 준비한다 반전 가전 네, 반전. 반전 본다 응처땡겨좀처땡겨양신도 우리, 빠... 우리, 우리 뒤로 빠져, 우리 양신오으데 뒤로 빠져 골로 눌러주고. 얘네 리셋치킨으로 오 쪽으로 계속 올 거야. 상대 지금 반전 갖고 있면말좀 해줘. 탱커 이벤트하고 나가줘. 지금 지금 고반까지 찍자. 지금 고반에서 찍자. 네. 탱커 앞에 탱커 앞으로 더 나가줘. 우리 한번 볼게. 우리 하트. 딜나 하트, 딜나 하트로 뒤에 그냥 뒤에서. 반전보다 이네 이게 네, 반전본다 이거 상대 뒤까지 넘어가자. 세기투고 하드 한번 타고 와 봐. 세기투고 넘어와 봐라. 놓아봐 지금. 지금 한. 뭐야, 티리. 85, 우리 80. 우리 일하는 걸 통일해야 될것 같은데. 어 하연 안식처 타워가 됩니다. 어, 하연 그 안식처로. 그러면은 하연 안식처 탈타워와 하연 안식처로. 여기 등지면 되니까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면 하 되잖아. 여기서. 네. 2번 하나 올려줘 우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좀 완전하게 일일 를 받고 가자 아잉 5번 우리 더핑 앞으로 약간 심어 엉덩이 거 애들 나르면 주저없이 잡아봐. 그냥 백라운드 타야 돼 님들 이거 무조건 묶여 이거 5번 틀어갖고 아직 5번 얘는 혼자 봤거든? 그냥 5번 따? 응. 나 말해줄게 애들 잠깐만 이제. 어렵죠, 네. 자고 갈래 네. 살짝 앞으로 가도 되기해 조금씩 땡겨봐 조심하고 앞에 있는 거 그냥 싸봐 레비 이런 거아 잠들 땡기기도 어드 라인 이상해 이거 오른쪽 오른쪽 인해선 내려와 내려와 <웃음> 앞에 먹어봐 앞에 먹어봐 계속 아니 우리가 왼쪽 깎자 정 땡기고 가봐 가봐 버리고 들어갔어. 왼쪽 깎아 봐 왼쪽 먹어봐. 얘는 이제 탱만 앞으로 나오거든? 우리한테 안덥고 정확히 음. 하겠니? 응. 왼쪽 먹어봐 왼쪽 먹어봐 왼쪽 먹어봐 3번. 왼쪽 3번 쪽한번 먹자 어? 매운가. 3번 광배 맞아냐려줘 지금 무자 까고 가자 들어온 거 먹어 이거 오. 탱만 계속 봤거든? 탱 들어오는 거다까 그냥 이거 오른쪽 x 에 있는 거약게 먹어보자 아는 어, 어? 여기 흉흉흉흉이랑 들어. 탱커 맞아야돼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백날트 타 이거 날 타야돼 날 타야돼 에람 키고 최대한 많이 살아야돼 방패키고 최대한 빠져 아 이거 너무 많이 먹겠다 반전하고 볼게 반전, 하트 내려온다 내려온다 하트 내려온다 약게 약게 먹자 하트 너무 뒤야 우리 오케이 오케이 좀 많이 빠졌네 빨리, 빨리. 이거 빠질때 상대 끝까지 따라오는거 아니면 약간 반전준비하면서 약해 빠져주세요 기회 아. 먹어봐 여러분들 탱거, 그렇지 어, 탱커는 제자리 날씨 러라번 <웃음> 5번, 5번 들어왔어 5번 가자 음. 앞에 목좀 공개해줘 음, 이거 우리 목한지 너무 많다 너무 기기대로 가면 안 된다 <웃음> 콩있어 메탈씨? 메탈씨 저기 중앙에 콩, 콩만 콩싸줘 그냥 앞에 까봐 여러분들 5번 까봐 5번 까봐, 5번, 까봐. 5번, 까봐. 5번 까봐 버려 버려 버려 네, 다한다다음다백날스백날스 한다. 아, 2번 거에서 반전 준비하죠 탱커는 미리 이벤트 하죠 그냥 아 반전 준비 자3 2 1 지금 애들 많이 떴다 애들 많이 떴다 오케이 지금 하트 9번 하트 9번, 네. 하트 9번 하트 9번 하트 9번 하트 9번 지금 좋다 CC 다 밀려있어 우리 먹어야 돼 애들 들어갔어? 진짜 다아 저거 고마워 살려줘 나이스 나이스 크게 먹었다 앞으로 가면서 콩 오른쪽 엘레비. 탱이 왜 이렇게 많아? 이번 쪽 가는가? 살려줘, 이거. 두번 오른쪽이야. 두번 오른쪽 한번 아. 가자. 두번 오른쪽 언덕 어. 찍어봐, 여러분들 언덕 가봐. 얘네 못 올라. 오른쪽 언덕이야. 두번 하트 봐봐. 두번 하트. 여기 탱이 탱, 여기 탱만 존나 들어와 있거든. 탱 있는 건다 가고 가자. 될까요? 정등겨서 이거 아 얘네 암란이 싹다 탱커라서 뒤로 한번 이거 번 살짝 빠지자, 한... 살짝 빠지자. 반대쪽 어? 지금 오번 살짝, 오번 살짝, 오번 살짝, 오 번. 오바넥스까지 한번 뛰어봐봐. 여기 탱커 있거든. 선녀띠랑. 구번 뭐야? 구번? 구번 가는? 9번? 구번 9번 아? 9번? 9번 어디? 응. 구번 쪽맨 끝에, 맨 끝에. 아 이거. 빨래다. 하나, 두, 세 타면은 상대 상대 뒤까지 날태사 준비해. 어. 어. 이거 정욱 정욱. 어, 네가 불러줘. 지금 준비해서. 하나 하나 지금. 지금 하자다 하자다 하자 하고 구번까지 넘어와. 쭉 넘어와, 쭉 넘어와. 그냥 뒤까지 넘어와. 구번까지 넘어와야 돼, 넘어와야 돼. 지금 안 넘어가면 죽어. 쭉 넘어와. 뒤에 다 뒤에 존나 약한 애들이야. 아니, 저 CC, 아이고, 밀어? 아 s h 들어가 d t r 시 She should be w r o 뒤로 하 h 뒤로 빠져가지고 프 e w r 고아 g w 이 got a Totiro Hattiro p 아 j a r o Whatever. w h 거 t happened? I'm awesome. I'm awesome. I'm awesome. I'm a w 이 s o m e I'm awesome. i 거 주까지씌거거든 그냥 빠져 응. 뒤에 꼬리 다 볼래 그럼? 어 꼬리볼 준비하자 우리 이제 나가서 얘네 들어오면은 얘네 나가서 점수, 점수 어? 미리 두이 가는 방향으로 이벤트 하고 있어봐요 지금 하트 쪽에 떨어져봐 지금 하트 8번 하 8번 좋다 8번 9번 지금 9번쪽 9번쪽 다 먹자 얘네 정수다 초기화 시키자 몇 명이라도 먹어 한두 파티라도 아. 먹어 나이스 어몇칠씩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끝난거야 잘했어요 아 6분 아쉽다 까비 까비 상공 상태로 잘했어요 진짜